내가 열여섯 살때 일이다. 어머니와의 짧은 이별이 찾아왔다. 집안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떨어져 전농동에서 살게 된 나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쓸쓸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그때마다 나는 산책을 나갔다. 전농동에서 장안평 쪽으로 쭉 걸어가면 큰 탱자나무가 있었다. 그 탱자나무를 지나면 무궁화 재지 공장이 있었고 좀더 걸어가면 너른 벌판이 나왔다. 그 벌판 끝에 있는 먼 뚝개까지 걸어간 뒤에야 어머니를 향한 내 마음속 그리움이 잦아들었다. 하루는 그 뚝기를 걷다가 나도 모르게 시를 읊었다. 그토록 그리움이 떠나지 않으면 밤새워 초승달을 따라가보아요 그래도 그리움이 떠나지 않으면 그대로 침묵하고 시인이 되어요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으면 그때는 걸어보세요 걸어보세요 사람이 이듬은 탱자길 사람이 가지 않는 수수밭길을 그대로 바람이 되어 날아보아요 그대로 그리움이 되어 날아보아요 그대여 그대는 그리움이고 그대여 그대는 사랑이라 사랑이라 사랑이라 생전 어머니께서는 늘 나를 지켜주셨다 어머니는 최초의 구명시식 신청자셨다 1986년 어느 법회 일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선언에 앉아 있는데 나디 근분이 들어왔다. 어머니셨다. 당시 어머니께서는 몇년 동안 나를 만나지 않으셨다. 어렸을 때부터 기대가 컸던 아들이 뜻밖의 종교인의 길을 걷게 되자 상심이 크셨던 것이다. 그런 어머니께서 선원에 들어오시더니 다른 신도들과 똑같이 내게 삼배를 올리시는 게 아닌가. 순간 나는 당황했다. 저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선언해 온 사람들은 그분이 나의 어머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눈치였다. 이세상에 아들에게 삼배를 올리는 어머니가 어디 있단 말인가. 어머니께서는 트레일러 기사였던 조카가 작업을 하다가 척추가 탈골되는 사고를 당하여 안양에 있는 모 병원에 입원하였다면서 내게 진단서를 보여주셨다. 진단서에 의하면 조카는 치료 후에도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문대로 너에게 영능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카를 먼저 살려줬으면 좋겠다. 조카만 낳는다면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바치겠다.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빗속으로 사라지셨다. 어머니께서 떠나신 뒤 나는 결연하게 선원 응접실 한쪽에 걸어놓은 석구람 사진 앞에 서서 간절히 합장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온 힘을 다해 기도를 올리던 중 갑자기 하얀 실타래가 풀리듯 마음이 하늘에 닿은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 길로 공중전화로 달려갔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기적적으로 조카가 깨어났다. 어머니는 조카의 꿈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남성의 중요 부위를 향해 사정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피하려다가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게 되었단다. 그리고 빠르게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 모두 너의 기도 덕분이다. 정말 고맙다. 그 사건 이후 어머니는 나와의 약속대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게 바치셨다. 무려 14년이란 긴 시간 동안 노구를 이끌고 구명시식을 지켜주셨던 것이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웃으며 차법사, 낙산 및 점쟁이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보셨다. 점쟁이요? 어린 시절, 중신동 18번지에 살때 일이다. 어머니는 낙산 및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신 적이 있었다. 그 점쟁이는 아들 하나는 아주 잘 됐어. 아들 덕분에 발바닥에 흙은 묻히지 않겠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우리 아들이 출세해서 나를 가만히 우고 다니려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점쟁이의 예언과는 달리 나는 잘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잠실 석촌동 우암선원의 다다미 바닥에 앉아 좌정을 하시던 어머니는 무릎을 탁 치시며 차법사! 생각해보니 그 점쟁이 말이 딱 맞았어요. 내가 이렇게 매일 다다미 바닥에 앉아 차법사 옆에서 좌정을 하고 있으니 적어도 발바닥의 흙은 묻히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 말에 나와 어머니는 마주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얼마 전 어머니와 함께 구명시식을 올리는 꿈을 꾸었다. 어머니는 생전 그 모습 그대로 단아한 옷차림에 신심어린 기도를 열심히 올리고 계셨다. 돌아가신 뒤에도 구명시식 때마다 나타나 수호신처럼 나를 지켜주시던 어머니의 사랑이 사무치게 그리워진다.